묶인다고 보면 편해요. 음, 네. 이 친구로 묶이면은, 네, 에, 네, 이렇게 음. 되고요. 네. 네. 이 친구는, 네, 아까 저 위에 적힌 거 이거 네. 해가지고, 네, 얘는 A고, 그러면 a 에 M 제곱이 되겠고요. 음, 네. 이 친구는 왜럴까요? 왜럴까요? 그냥 넣어요. 오. 왜 넣는지 모르겠어. 한번 해볼까요? 우리 그냥 익숙한 루트로 와 그냥 할게요. 그럼 세제곱근 응. 말고 제곱근으로 해서 네, 루트 2랑 이거의 세제곱 이렇게를 하면 어떨까요? 이 루트 이. 아 그렇군요. 네. 그러면은, 요거 요고꼴로 만들면 어떻 되죠? 세자고, 루트, 팔. 네. 아트 팔. 아, 오케이 아하, uh -huh. 됐죠? 네. 아하하 uh -huh. 그래서, 이렇게할 수가 있네. 어, 보니까 지수법칙이랑 얼핏 아, 비슷한 것 같아요. 아, 선생님. 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